A1셀부터 I1셀까지 범위 씌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글꼴은 도둑체를 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8을 해주시고 행 높이는 26을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26 확인을 하겠습니다. A11셀부터 C11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3부터 I3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을 해주겠습니다. B3셀을 비품으로 변환하겠습니다. 더블클릭 해주시고 한자키를 누르겠습니다. 비품 한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한자만 있는 걸 체크하시고 변환을 하겠습니다. I7셀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하겠습니다. 글자는 전부 지워주시고 최대 비품 보유 라고 적어주시고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누르시면 맞춤이라는 탭이 보입니다 클릭하시고 자동 크기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A3부터 I11 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모든 테두리를 해 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상단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F4 셀부터 F16 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상단에 홈탭에 조건부 서식을 누르시고 먼저 셀 강조 규칙에서 총점이 240초가라고 했기 때문에 보다 큼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240을 적어주시고 진앙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채우기를 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C4셀부터 E16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조건부서식에서 상위하의 규칙을 하겠습니다. 평균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 미만을 선택해 주시고 적용할 서식을 눌러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채우기 색이니까 채우기 탭을 클릭해 주시고 주황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꼴 색은 진한 빨강을 하겠습니다. 글꼴에서 색 진한 빨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는 랭크 가로 열어 주시고 등수는 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적을 찍어주시고 콤마 ref는 등수를 구할 범위를 말하죠. 성적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내림차순으로 해야 높은 점수가 1등이 되죠. 내림차순 괄호를 닫아주시고 엔터치시고 반드시 아래로 자동 채우기를 해서 등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등수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추주를 쓰겠습니다. 인덱스 넘은 랭크로 구했습니다. 1부터 9까지 자동으로 쭉 나옵니다. 이제 끝에 콤마를 찍어주시고 value 1이 진해졌죠. value 1은 1등일 때 밸류 1이 됩니다. 1등일 때는 1등을 적어주시고 콤마 밸류 2가 됐죠. 밸류 2는 2등일 때니까 2등을 적어주시고 콤마 밸류 3은 3등일 때죠. 쌍 따옴표 3등을 적어 주겠습니다. 4등부터 9등까지는 저희들이 값을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1등부터 3등까지는 샵 밸류 라는 에러 없이 뜨고 나머지는 샵 밸류 오류가 뜹니다 이제 추자 앞에 if 에러를 적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콤마 value if 에러가 떴죠 Value If 에러는 이제 샵 #Value! 에라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공백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쌍따옴표 연속 두번 괄호를 닫아주겠습니다. 엔터 아래로 드래그해주시면 됩니다. If and or 세 개의 함수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커미이나 시트가 70 이상이라고 했는데 커밀이나 시트라고 했기 때문에 o 와 함수로 풀어주시면 되죠 는 o 와 가로 열어 주시고 첫 번째 조건이 커밀이죠 커밀을 클릭하시고 70 이상이라고 적으시고 콤마를 찍으시면 건화가 되죠 그 다음 시트를 클릭해 주시고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해 주시면 커밀이나 시트가 70 이상이 됐습니다. 이제 가로 닫아 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나가 아니라 이면서라고 했습니다. 이면서가 되려면 여기에 콤마를 찍으면 이면서가 되는데 콤마만 찍으면 안 되죠. o와 앞에 엔 n d 함수를 적어 주시고 여기 뒤에 콤마를 찍어 주셔야 이면 서가 됩니다 이제 출석 점수가 7 이상 이라고 했기 때문에 출석 점수를 위의 셀을 클릭하시고 방향키 아래를 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크거나 같다 7 해주시면 7 이상이 되죠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조건을 만족하면 트루 만족하지 않으면 false가 뜹니다.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 자리에 if를 적어 주겠습니다. 로지컬 테스트가 참 거짓을 구분하는 거니까 and와 or 함수로 이미 구했죠. 맨 뒤에 콤마 value if true 값이 참이면 이수를 적어 주시고 콤마 값이 거짓이면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쌍따옴표를 연속 두번 입력해 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제 아래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디카운트 디카운트 A 디썸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수영 동아리에 속하면서 담당 부서가 총무부인 인원의 수를 세겠습니다. 개수를 세는 함수는 디카운트와 디카운트 A가 있습니다. 카운트는 숫자가 있어야 셀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카운트 A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는 디카운트 A를 써 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범위 씌우시면 됩니다. 콤마 필드는 개수를 셀 필드명을 말하는데 수영 동아리에 속하면서 담당 부서가 총무부인 인원수를 세고 있죠. 일단 수영은 맞아야 되죠. 그 다음 수영에서 개수를 셀 건데 조건이 담당 부서가 총무부인 걸할 겁니다. 콤마 조건이죠. 조건은 담당 부서가 총무부인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총무부지만 수형이 아니니까 포함이 안되죠. 총무부이면서 수형, 총무부이면서 수형인 두개가 세워졌습니다. 정확하게 구해졌는데 문제에서 조건 A24부터 25까지의 조건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풀수 있지만 여기를 범위 지정해서 풀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범위를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조건의 범위만 A24부터 A25까지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운드와 Average Ifs를 쓰라고 했습니다. 먼저 Average Ifs를 쓰겠습니다. Average Range는 평균을 구할 범위를 말합니다 제품 수익금의 평균이니까 수익금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조건의 range1이죠 첫 번째 조건의 범위를 말합니다 할인 품목이 아니면서가 조건이죠 그래서 할인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니까 할인 품목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쌍따옴표, AVERAGEIFS, AVERAGEIF, COUNTIFS, COUNTIFS, if, m i f s s o m i f 이런 함수들은 조건을 쌍따옴표에 묶어서 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같지 않다는 부등호가 서로 마주 보는 모습이면 됩니다. 그리고 할인이니까 할인을 적어 주겠습니다. 쌍 따옴표 콤마 할인이 아니면서 두번째 조건 범위는 판매량이 40 이상입니다 그래서 판매량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콤마 두번째 조건은 쌍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40 적어 주시면 됩니다 쌍 따옴표 세번째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이제 가로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평균이 구해졌는데 라운드를 써서 100단위에서 반올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1, 10, 100이 세자리가 0이 되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자리가 0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블클릭 라운드 가로 열어주시고 맨 뒤에 콤마 마이너스 3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h 룩업과 미드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수강료는 수강과목수 곱하기 5만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더하기 교재비죠 이제 는 수강 과목 수를 찍어주겠습니다. 곱하기 5만이죠. 5, 0, 0, 0, 0 곱하기 가로 열어주시고 1 빼기 할인률을 적으셔야 되는데 할인률은 수강 과목 수가 1 이하이면 0%, 2부터 3이면 5%, 4부터 5면 10%, 6 이상이면 15%죠. 이제 감옥수가 옆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hlookup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hlookup lookup 밸류는 수각 감옥수로 이 표에서 찾을거죠. 수각 감옥수를 클릭해주시고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하는 범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씌웁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릴 때 참조하는 표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로 e 인덱스 m 은이 표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퍼센트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2를 적겠습니다 콤마 유사일치를 해야 3이어도 값을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유사일치 가로를 닫아 주시고 이제 이 가로는 h 루 p 의 가로고 저희가 수식의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가로를 연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닫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 교재비 라고 했죠. 교재비는 성명의 다섯번째 숫자에다가 5 0 0 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성명의 다섯번째 글자를 가져와야 되죠. 미드 가로 여시고 텍스트는 가져올 글자가 있는 곳을 찍으시면 되죠 콤마 스타트 넘은 시작 위치인데 다섯 번째 글자니까 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콤마 넘 차스는 가져올 글자 수인데 다섯 번째 있는 숫자 하나만 가져오면 되니까 1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곱하기 5천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부분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부분화 문제는 제일 먼저 정렬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표 안에 아무 곳이나 하나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정렬 업소명에 오름차순을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부분합을 눌러주시고 그룹할 항목은 업소명별이기 때문에 업소명을 선택해주시고 입고량과 판매량만 체크해주시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를 해주겠습니다. 확인 다시 부분합을 누르시고 이번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하시고 사용할 함수를 최대 값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재고량의 최대 값이기 때문에 재고량만 체크하겠습니다. 두번째에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가 해제되어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확인 데이터 통합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을 하실 때는 먼저 범위를 씌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상단에 데이터 통합을 누르시고 통합 창에서 사용할 함수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1월 2월 3월 판매 내역에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합계 함수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참조를 클릭하시고 1월에 표전체를 범위 씌우시고 추가 2월에 표전체를 범위 씌우시고 추가 3월에 범위를 씌워 주시고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첫 행은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첫행 쓰시면 됩니다 왼쪽 열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를 시작하실때는 표 바깥에 아무 셀이나 클릭해 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평균 셀을 클릭해 주시고 는 AV average 를 선택해서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됩니다 괄호를 닫아 주시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F12 셀까지 채워 주시면 됩니다 평균을 다 구했기 때문에 상단에 기록 중지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Alt키를 먼저 눌러주시고 B14셀부터 C15셀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손을 놓으시고 Alt키는 나중에 놓으시면 됩니다. 평균을 선택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축 1을 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평균을 지워주시고 아무 셀이나 클릭하신 후에 평균을 클릭했을 때 평균이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을 누르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확인 상단에 A3부터 G3 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홈 탭에 채우기 색에서 표준색 노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상단의 개발도구 기록중지,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키보드의 Alt키를 먼저 누르겠습니다. E14셀부터 F15셀까지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뒤에 놓으시면 됩니다. 서식을 적어주시고 텍스트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이기 때문에 홈탭에서 가운데 가운데를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상단에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아무 셀이나 클릭하신 후에 서식을 클릭했을 때 노란색으로 변경되면 정답입니다. 동경 요소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동경이 빨강이기 때문에 빨간색 막대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세로축제목과 가로축제목도 넣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차트요소추가 축제목 기본 가로를 선택하시고 분류를 적어 주겠습니다. 차트요소추가 축제목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 금액을 적어 주겠습니다. 금액이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더블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축 제목 서식이 나오죠 여기에서 크기 및 속성을 누르시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 주겠습니다 세로축을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축 옵션을 클릭하시고 축 옵션을 클릭하겠습니다 최대값을 1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주 단위를 20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적용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차트 영역은 차트 스타일 26을 지정하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탭의 차트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누르시고 2016버전에서는 차트스타일이 26까지 없고 14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차트스타일 14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